자 이제 오늘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스케일 다칠줄아실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스케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손가락 번호를 쓰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스케일을 잘치려면 어떤 연습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어, 피아노를 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딱 하나만 꽂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 세 가지가 있어요. 스케일이고요.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라고 그러죠. 코드 때 코드를 그렇거나뺐다 구두로 치는 거를 말해요. 그래서 아르페지오 테크닉과 그 다음에 옥타브 테크닉이에요. 그래서 그걸 옥타브 뭐테 올라가는 테크닉 이죠 그래서 옥타브로 올라가는 테크닉을 그세 가지만 잘하면은 웬만하게 못 치는 곡은 없게 돼요. 오늘은 첫 번째 그 테크닉을 배우게 될 텐데요. 자 먼저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 피아노 손을 보셔야 돼요. 자그 자, 스케일 제가 드린 첫 번째 테크닉 넘버 원 가지고 계시죠? 그거를 앞에 그딱 놓고 먼저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봅니다. 피아노에는 까만 건반 두개와 까만 건반 세개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맨 처음 까만 건반에서 쳐서 하얀 건반으로 내려오죠. 이 까만 건반이 굉장히 중요해요. 첫 번째 까만 건반의 생김새에 따라서 손가락 번호가 정해져요. 그래서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C에서 시작을 하면 까만 건반 두 개잖아요. 1, 2, 3이고요. 그 다음에 까만 건반 세 개가 되면 1, 2, 3, 4. 이게 스케일의 기본 손가락 번호예요. 그래서 1, 2, 3, 1, 2, 3, 4 그리고 나서 다시 까만 것만 두개니까 손가락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? 1, 2, 3, 4 그리고 또 1, 2, 3, 4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우 선생님 손가락 번호가 너무 헷갈려요.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. 1, 2, 3, 1, 2, 3, 4, 1, 2, 3, 1, 2, 3, 4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걸 붙여서 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만큼 계속 손가락을 1,2,3,1,2,3,4,1,2,3,1,2,3,4 바꿔서 올라가는데요 보통 뭐 많은 분들이 한옹에서 스케일 연습을 하잖아요.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 스케일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. 사실은 그냥 까만 것만 두개세개를 놓고 1, 2, 3, 4, 1, 2, 3, 4예요. 그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지금 자 스케일 테크닉 넘버 1 한번 보세요.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노트를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 번호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스케일은 C에서, 만약에 C에서 시작하면 C 스케일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스케일, 스케일이라는 말이 뭘까요? 고르다는 뜻이에요.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 이빨 스케일링 한다고 얘기하죠. 그것도 스케일링은 고르게 전부다 다 지나가면서 이빨을 깨끗하게 이렇게 점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스케일링 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는 스케일링 영어로는 재단하는 뜻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기 무게 같은 거 재는 거 그래서 우리 저울을 스케일이라고도 불러요. 왜? 정확하게 재야 되니까. 스케일은 굉장히 정확한 게 생명입니다. 그러면은 1, 2, 3 하고 나서 1으로 가야 되잖아요. 1번이 이렇게 가야 돼요. 그래서 스케일을 잘 치려면 1, 2, 3를 치자마자 치면서 사실 손가락을 살짝 눕혀줘야 돼요. 그래서 1번이 여기 벌써 갈수 있게끔. 치고 나서 손가락을 들면 이미 늦어요. 그래서 1, 2, 3 하고 나서 벌써 1번이 여기 가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스케일의 가장 좋은 연습방법 테크닉2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테크닉2 가지고 있죠? 자, 스케일 연습할 때 체인 프랙티스라그래요 그래서 체인은 말 그대로 체인이에요.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고리인데요. 자잘 보시면 원투 쓰리하고 가장 어려운 게 1번이기 때문에 원, 이거를 지금 먼저 맨 처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이게 제 손목 한번 보세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1번이 지금 피아노 치지는 말고 건반을 닦아가면서 1번만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. 이래 났다, F에 났다, 이래 났다, 그 다음에 F에 났다. C, F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3번을 딱그 자리에 두고 3번은 움직이지 않아요. 3번은 그 자리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. 그래서 잘 보면은 제 기본적인 2, 3, 4, 5는 그대로 있으면서 거의 이렇게,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. 자 이제 메어링님이 들어오시네요.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해서 이대로 그냥 친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나중에 연습실을 보내드리면서 연습실에서 이 테크닉을 연습을 하실 거예요. 지금은 연습하지 말고 일단 테크닉을 다 듣고 넘어갈 거예요. 그래서 체인 테크닉이 그 다음 테크닉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.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테크닉이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서 2번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잘 되면 이 번이 옮겨와야 되는 거죠. 치고 나서 이거는갔는데 문제는 얘가또 빨리 돌아와야 돼요. 그래야지 소리가 울퉁불퉁하지않고 고르게 가요. 그래서 1, 2, 3, 단 뒤에 빨리 빨리 또 이렇게 돌려요이거는요 이렇게. 이것도한번 해보세요. 2번을 놓고 미에서 솔로, 이에서 e 에서 G로 그냥. 1번을 딱 홀리 단 뒤에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는 지금 소리 안 나요. 그쵸죠이내내얼얼마빨빨할할있있지한한해해세요요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이거를 빨리 연습해서 이거를 이거를 잘하게 되면 number two 보기까지 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number three, 그 다음 chain t e c h n i q u e 그래서 c까지 가는 거예요. one, two, three, one까지 바꿨어요. 되면은 그 다음은 스케일은 문제가 없어요. 스케일은 굉장히 치기가 쉬워요. 이것만 알면 정말 깨끗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모든 그 소나티나나 막 하는 구간에 스케일이 나오는데요. 이 스케일 테크닉이 어려워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치거든요. 그래서 그주 포인트는 첫 번째 체인 프랙티스로 하시면 돼요. Number one, 1번을 얼마나 빨리 움직여 주느냐. 그 다음은 이번 2번 뒤에 2번이 얼마나 또 빨리 오느냐 제가 본인이 치면서 본인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. 자 지금 잠깐 전부 다 뮤트를 하고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. 일단 연습실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 한 2, 3분만 그리고 어,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물어보시면 돼요. 저한테.